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선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 방을 전부 어, 풀샷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디로 한번 변신을 해봤는데요 이 옷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미국에서 구입한 옷이에요 구매대행으로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고요 일단은 제 방에 보시면 노아 룸킵 아웃 t 셉트 브로디 또 앤디 방에 붙여져 있는 뭐죠? 한번 들어가 보실까 요 여러분? 맛있다. 짠 노아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창피스럽다. 조명이랑 조명은 다 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반짝반짝 나이스클럽 같은데. 보시면은 그른 벽지 만든 거하며 이렇게 선반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브로디가 자는 1층 침대고 저는 여기 2층에서 네, 자고 있습니다 1탄에서 보셨던 그 뒤에 철점화 다이소 철점화로 만들었던 아이들 이렇게 아직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랑 같이 사는 개인형들과 아이들 1탄에서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 2탄 2탄 아이들 이 선반 아이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대망의 3탄이에요, 여러분. 2층도 인사해주세요. 네, 2층, 2층 친구들, 네 2층 친구들도 한번 같이 인사해주시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탄까지 보여드렸어요. 대망의 3탄은 제 책상 옆에 이쪽 아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쪽은 저와 이제 브로디 사용하고 있는 책상입니다. 여기는 브로디가 쓰고 있는 책상이고 여기는 제노아가 쓰고 있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어, 좁아요, 여러분. 너무 좁아요 이게 둘이 이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요렇게 어, 이렇게 낑겨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로디의 먼저 책상을 보여드릴게요 브로디의 책상을 이렇게 새겼는데 이 어떻게 보여드릴까 얘는 이제 일본에서 어 얘는 이제 네 요런거 있고 이렇게 가차에서 뽑은 아이들 이게 도쿄요 자꾸 옛날에 산거 여러분, 네 디즈니랜드에서 샀던 거 이렇게 사유민이 준이 선물들, 선물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거 방향제, 이것도 이제 다, 그, 네 방향제고 이거는 이제 이 뭐냐 이거 저금통이야 저금통 도자기 저금통, 도자기 저금통이고요. 네 이렇게 뒤에는 이케아에서 산 가자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넣어줬어요. 엽서를 같이 넣어줬고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방아 나답니다 별로 예쁘진 않아요. 얘 책상은 그냥 그냥 요래요. 네. 제거 보여드릴게요. 제거제 거는 아주 아주 너무 너무 예쁘죠. 얘는 상세 거서 봐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보피 램프와 이제 기글 기글 같이 옆에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볼텍 우디 우디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만년 달력이에요. 만년 달력인데, 안 쓰니까 그냥 제가 그 밑에다 내려놨고,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렉스 오뚜기. 뚜기뚜기, 뚜기뚜기, 뚜기뚜기. 오뚜기. 아, 잠깐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모르는 애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 건비라고, 이 아이들 있습니다. 제가 또 고등학교 때 한때 좋아했던 건비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셀러문. 저의 최애, 제 이상형 셀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웃음> 너무 이쁘죠. 좋네, 좋네. 얘도 이렇게 리볼텍이라서 관절이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네는 이제 베스킨 라빈스 그 블록팩 피규어들이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스미코코라시가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알린 서랍장, 이렇게 핸드크림 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웃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 진짜 여기 제가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 토이스틸 존은 아니고 약간 이제 제가 좋아했던 좋아하고 있는 뭐 그런 잡다구리 잡떡 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떡 존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잡떡 존이고요. 보시면 여기 디즈니 디즈니 이렇게 자석들 이렇게 모아놓은 자석들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얘네는 해피밀 이번에 뽑았던 아이들 그리고 제가 또 토미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모았던 아이들 토미카 아이들과 옆에는 이제 공주존이에요 공주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주들이 이렇게 파티를 버리고 있어요 엘리스는 이렇게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차장 위에 있고 틴커벨에 이렇게 조명을 빗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공주존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 버킷, 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버즈가 아주 디스코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고요.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은 공주존. 네, 포큐포스케 공주존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백서공주, 의 예, 뭐냐, 미녀. 예, 삼전 숲속의 미녀인가? 예, 앨리스, 자스민, 엘사, 안나, 이렇게 있고요. 네, 스티치, 난리. 네, 공주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 한층 더 올라가볼까요 여러분 한층 더 올라가면 이렇게 또 토이스토리 존이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피규어고요 얘는 이제 물통이에요 물통 소장용 물통 소장용 텀블러 이렇게 같이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리라크마 존이에요 리라크마도 제가 또 좋아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이,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거 보셨나요? <웃음> 이것도 조립하다가 또승질나가지고또 그랬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영상 재밌는데 아 인기가 없네 얘뭐얘 <웃음> 뭐, 얘 구미 이거 뭐야 브런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너무 귀엽지 한번도 쓰지도 않은 아는 도시락 귀여워서 못쓰겠어 네이렇게 있고요 또 한숨 더 올라가면 또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첫째 골란 그 맥도날드, 해피밀아이어가 M&M도 좋아해요. M&M 요 M&M 요 M&M M&M 이렇게 M&M M&M M&M 디스펜서 이거는 이제 사탕 통이에요 사탕 통 리키랑푸 사탕 통이고 다 먹고 한만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간단한 토이스토리 존이에요. 누구나 아시는 던킨에 나왔던 먼치킨 통이고요. 피규어 이니스프리 뭐 이렇게 뭐였다고이다고이다고 해놓고 여기 사진 이런 거 갖다 붙여놨고 얘 뭐야? 초콜릿 상, 초콜릿 상과 이거 이렇게 아이들 여기까지 이렇게 놨구요 이제 여기는 장식장.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잘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야하게더 보여드려야 되나? 우와! 브로디 동생, 모아나 이렇게 있고, 제 동생들, 안나와 크리스토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푸, 푸 조명, 푸 조명 이렇게 있고요. 투 조명 에 맞춰서 이렇게, 뒤에 치벤데일과 이 아이들, 스티치 아이들 이렇게 놨고 여기는 잡존이에요, 잡존. 이런 잡존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존, 잡존. 자, 짠! 이렇게 해서 제방 소개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웃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앞으로도 더 예쁘게 더 재밌게 컨텐츠 많이 만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게릴라 깜짝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보셨던 이거 아시죠? 여러분? 노아 룸스 이거 제가 직접 쓴 건데 이거를 직접 여러분 이름으로 써드리려고 하는데요 품착순이에요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만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만 일단은 받으실 이름 두 가지 적으시면 돼요 자기 본인방 이름과 근데 이름은 이렇게 노아 이런 식으로 성 말고 이름 만 들어가는게 더 이쁩니다 닉네임 같은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섯 분 올려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손 글씨로 써서 여러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프린트 조금 두꺼운 A4 용지 하셔가지고 방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나 예쁜 앤디방 소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릴라 이벤트를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게릴라 이벤트 많이 많이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많이 눌러와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야? 너...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